창업지원사업별 FAQ 콘텐츠,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전자협약 매뉴얼 2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협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비 수정 등으로 인해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사업관리 전자협약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선정된 과제의 사업계획서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출할 수정 사업계획서의 목록을 확인하고 과제명을 클릭하면 사업계획서 화면을 새 창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수정도 가능합니다. 즉, 선정된 과제에 한해 수정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마지막 단계에서 미리 준비한 협약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1단계 일반 현황은 확인하는 단계로 별도 수정에 불가한 점을 기억하고 진행해 주세요 그럼 일반 현황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볼까요? 먼저 신청자 정보와 과제 정보, 그리고 과거 수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또한 대학기관 특성 정보와 연구소 특성 정보, 인력 특성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 사업별로 항목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가점 사항까지 확인한 후 다음 단계 버튼을 눌러 2단계 페이지로 진행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단계 일반 현황은 사업을 신청할 때 작성한 내용으로 별도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2단계로 팀원 정보를 확인합니다. 2단계에서는 팀원 정보, 즉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핸드폰, 소속, 팩스, 직위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1단계와 마찬가지로 내용을 수정을 할수 없습니다. 모두 확인한 후에는 다음 단계를 눌러 3단계 페이지로 진행합니다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 3단계 사업비 내역을 확인합니다 화면과 같이 사업비 내역이 뜨면 정부 지원금 민간부담금 등의 사업비 조정 금액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계좌번호를 클릭하여 미리 개설해 놓은 사업비 관리 계좌 정보를 등록합니다 입력을 마쳤다면 저장을 클릭한 후 사업비 조정 금액에 맞는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에 대한 금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그리고 사업비 구성내역을 등록을 위해 현금, 현물을 클릭하여 사업비 구성설정 팝업창이 뜨면 사업비 조정내역에 맞게 저교, 현금, 현물 금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이때 작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 세부비목에 대한 도움말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비 구성 설정에 대한 입력 저장을 완료한 후에는 반드시 저장하기를 클릭하여 등록한 사업비 구성 내용을 정상적으로 등록하도록 합니다. 이제 미리 준비해 놓은 해당 사업에 협약 제출 서류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파일 첨부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첨부 파일 팝업창이 뜨면 파일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미리 준비해 놓은 해당 사업에 협약 제출 서류를 등록합니다. 등록을 할 때에는 제출 서류 중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등록하고 만약 첨부 파일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일단 수정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후 제출 기간 내에 재등록하면 됩니다. 등록을 마쳤다면 전송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전송을 완료합니다. 제출 서류 등록이 다음의 화면처럼 완료되었으면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을 종료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사업관리,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협약서 작성 기간 전까지 수정이 가능하고 수정 후에도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해야 정상적으로 반영됩니다. 이때 협약서 작성 기간이 종료되면 전당기관 담당자의 제출 서류 검토가 이루어지며 검토가 완료된 후에 해당 신청자의 개별 통보됩니다. 이제 협약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사업관리, 전자협약, 협약 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후전단기관 담당자의 검토가 완료된 건에 한해 협약 신청 목록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확인 후에는 본 화면 민간부담금 하위에 보이는 납부금액, 우리은행 납부계좌를 확인하고 입금합니다. 민간부담금 입금 확인은 사용량에 따라 수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납부 확인이 안될 경우 잠시 기다리셨다가 재접속 후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입금 완료가 확인되면 과제명을 클릭하여 협약 신청 내용, 금액, 협약 체결 상태 등을 최종 확인합니다. 이때 미리 준비한 범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서명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자서명 후에는 전당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전자서명이 완료하여 해당 과제의 최종 협약 체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협약 체결이 최종 완료된 과제의 협약서 목록을 확인해 볼까요? 사업관리, 전자협약, 협약서 조회를 클릭합니다. 전당기관 담당자의 전자서명을 통해 협약 체결이 완료된 협약서 목록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협약 진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럼 협약이 최종 체결된 상태로 보이게 됩니다. 이때 협약서의 변경은 사업 내용 변경 신청에서 가능한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